자 갑시다. 어차피 뭐 삼성이 안 나오는 거 둘째 치고 또픽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새 파란데? 어, 보라색이 하나고. 어. 자, 마인드맵 자, 두 번째 20보. 얘는 삼성도 노란색이겠지? 삼성? 똑같이 나오네요. 여기서 아! 보라색 잠깐만! 왜 리셀가 두 명이야? 세상에! 아니 이게 60... 60회 이내 삼성이구나? 리셀을 하라는 것이에요? 아하! 하나만! 노란색! 하나 는 개뿔 뽑아 뭐 있어 나오지도 않는데 나는 천장 치겠다 아 어? 어 노란색 나왔어? 어? 잠깐 노란색 없지 않았어? 아 근데.. 근데 픽 둘이네? 이거 맞아? 궁극기 뭐 써보나? 어 귀여워 아, 아 귀여워 아키 아와줘 제발 뭐야? 아니. 오 오? Oh. Oh. Oh. Oh. Oh. o 요 소다. Oh. Oh. Oh. Oh. Oh. Oh. Oh. Oh. Oh. Oh. Oh. 에 h Oh. 팀은 음, '다음에 이 진력 사세대' 그래지 아니, 왜 자꾸 '픽돌'이야? 기분... 나 진짜... 아니, 왜... 왜... 왜... 왜... 왜... 왜... '픽돌' 하는 건데, 도대체... 아, 나 '픽돌' 지금 세 번째다? 이거는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? 이쯤 되면 너는 뉴로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? 어떻게 생각해?